나라가 하나니 나라도 한다 수면 건강 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어, 오늘은 음. 음, 코골이 무업의 원인 중에 예. 또또 어떤 거? 하, 항상 네. 얘기하는 게살 음. 잔서 그런가 보요. 아, 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살 빼서 코골이 무업이 네. 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맞아요. 하세요. 네. 살 살은. 음. 불필요한 살이죠. 네네네. 아, 불필요한 이 살은 음. 당연히 코고리를 유발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런데 뚱뚱하지 않은 사람도 코를 음. 많이 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살은, 이 불, 그냥 살이 아니고 불필요한 살입니다. 음, 음. 불필요한 살은 음. 호흡에 영향을 준다 라고 음 하는거는 사실인데 음. 그럼 왜 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 요 음. 우리가 고그 불필요한 살의 음 어떤 비만의 그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뭐 음, 소장님 글쓰신거에 보면 목둘레가 얼마 이상 비만 지수가 어느 정도 이상? 그 현대 의학에서 항상 음. 통계, 평균 음. 음.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음. 음. 수천 명의 고구려 환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목둘레가 42cm 이상의 사람들이 코를 많이 불더라 아니 목둘레 가 42cm? 네, 네, 네, 네. 네. 저도 한그 정도 되는 거아요아 그래요? 아. 근데 목굵다고다 보는 것도 아니고 목 가늘다고 코안굵는 음. 안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네. 저뭐저 같이 이렇게 목이 가는 사람도 보고잖아요 확률이 높. 나지. 자, 근데, 이 통계의 문제는, 음, 음. 아, 10명 중에 5명, 음. 또는 7명이 효과를 봐. 음. 또는 9명까지 효과를 보면 굉장히 음. 높을 수있잖요 근데 그렇죠. 하나, 음. 나한테는 효과가 없어. 음. 그럼 나한테는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치료법을 음. 찾아야지 다른 사람이 좋은 치료법이 뭐가 음. 있다더라?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확률적으로는 좀 음. 높을 수 있겠지만, 음. 음. 음.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음. 음. 음. 맞을 확률은 음. 90%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음... 비만이고 불필요한 살이 많으 신분들은 살을 빼면 코구리 무업이 개선이 되어진다. 네. 네. 그러면 그 원리에 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내가 네. 비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고 다 불필요한 살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쓸데없이 그 달고 다니니까 힘들겠죠. <웃음> 네. 그 말은 응. 어... 어쨌든 내 몸에 들어온 살이기 때문에 네, 네. 나는 아, 음. 그 불필요한 살이지만 목에 살려야 돼요 세포에다가 음. 에너지를 음. 줘서 음. 얘네가 얘네가 그 불필요하다고도 그 저기를 그 에너지를 안 줘봐요 얘네들이 이제 죽고 썩어서 음. 전체적인 것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죠. 에너지를 줘서 싱싱하게 음. 어, 활, 살아가도록 해야 되니까 어, 네. 살아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음. 그렇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에너지를 생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음. 우리가 음식으로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음식과 산소가 항상 만나 돼요. 음.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 만들면 가는 줄 알잖아요. 음. 돈 주고 기름만 사니까. 음. 하지만,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음.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음. 자동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들어오는 공기량, 그래서 그 보죠 엔진 크면 이 들어오는 공기 밸브, 흡기 밸브도 그렇죠. 커야 돼요. 맞아요. 네. 트럭하고 음. 이 일반 승용차하고 생각해 보면 음. 이 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듯이 덩치가 네. 큰 사람은 공기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음. 그러려면 이 기도도, 이 기도도 커야죠. 예. 네. 커야 돼. 네. 근데 살코통도 커야 돼요. 살이 찌면 음. 살이 여기도 이렇게 막아 들어가요 거기가 살이 안 찌면 되는데 그죠? 아니 더 커져야죠 살찐만큼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살이 찌니까 거기도 살이 쪄서 자꾸 줄어드는데 음. 아 여기를 어떻게 살안 찌게 하는 음. 방법은 그것만 살이 안 찌게 하는 게 아니고 <웃음> 네. 살이 찐만큼 얘도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커지진 절대 안할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살이 안 찌고 된다고 음. 해도 음. 이미 여기에 들어오는 양보다는 음. 더 커져야 될 양, 그, 음. 이 공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미 여기는 체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특히나 음. 이 상태가 평소처럼 유지되면 그나마 음. 음. 음, 내가 이렇게 그거를 긴장해서 유지를 시키는데 잘 때는 음. 늘어지면서 좁아져 버린다. 그렇죠. 더, 특히 네. 특히 살이 더 와서. 막 그렇죠. 또 혀가 또 가서 한몫을 네. 해주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음. 꼭 살이 많이 찌면, 음. 내가 필요한 양보다 살이 많이 찌면 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음. 산소가 필요하게 되고, 음. 그 산소량이 많아져야 되고, 음. 그런데 좁아졌고, 음. 그러다 보니까 코를 곤은 음. 네. 코를 곤다는 거는 음. 뭐라 그랬죠? 호흡 곤란. 음. 호흡 곤란 상태에 간다는 음. 거죠.